오늘 몇 일이에요? 형? 응? 오늘 몇 일이에요? 모르겠데20 20, 20... 아, 13일? 13일? 모르 확실하지 않아. 어, 2020년 어, 12월 20 1 3일니키에게 시작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어, 아침부터 인기 가요 인기 가요 사전 녹가와 어, 새 만성을 했습니다. 우리 한이분 어 데이즈부터 음, 계속 원불고 어, 준비를 했는데 오늘 뭔가 되게 컨디션 좋았거든요. 그리고 막 뭐, 뭐, 사전 녹화 할때 계속 어, 잘 나왔던 것 같고 어생반선 때는 많이 떨렸고 어땠냐 뭐, 했지만 어 제이크 형이 너무 잘해가지고 어잘지웠던것 같습니다. 네 제이크 형도 잘했고 다 모두가 다 잘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후회는 없습니다. 네, 후회는 없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. 네, 그게 목표...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냥 어, 뭐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조금씩 어, 그넣늘수 어,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항상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, 더 뭔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더 열심히 하는 하에, 할 노력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음, N.I.P는 빛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인회도 있었잖아요 사인회때는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어, 앨범을 어 책기 앨범을 어, 봐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사임회가 할수 있게 되었는데 어,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동화를 하면서 그렇게 뭔가 대반한 그런 사소한 것들만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연관이고,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과 뭔가 좀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, 앞으로 남은, 어, 기회들을 잘, 어, 사, 살려서, 살려서, 것보다 뭔가 그즐기면서 그냥 밴 분들 엔진 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할수 <웃음> 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어, 어 아직 미버스 어, 파티나 어, 아직 남은 퍼포먼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마무리 어, 제대로 어, 잘 하고 다음 앨범 준비할 때도 어, 지금 이번 앨범 때 이번 앨범보다 어, 더 좋은 앨범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앨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뭔가 이번에 앨범을 했으니까 아는데 뭔가 그냥 어 너무 이 기간 너무 바빴, 바빴고 바어 약간 트레일러 때부터 뮤비까지 그리고 뮤비부터 어 음반 끝까지 아 끝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근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 기간이 그래서 다음 앨범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 기간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랜드 때부터 많이 늘었던 것 같고 약간 춤도 그렇고 데문도 했잖아요 많이 그리고 노래도 살짝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조금만 뭔가 많은 것들 배웠으니까 다음 앨범 때도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, 얼마나 선전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되게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, 다음 앨범 때도 뭔가 좀어 많은 명이나 제가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어 매력들을 어 보여드리고 더선전하는앤 하이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전 20년 12월 13일 아마도 네, 이길기끝 안녕